안녕하십니까. t 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목포리의 해변가 앞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변가 바로 앞에 있어서 항상 일출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여기는 목포리 해수욕장입니다. 날씨가 아주 좋아. 파도도 약간 치고 있습니다. 멀리까지 바다는 아주 잘 보입니다. 저 방향이 브롱포 가는 방향입니다. 해변 이 있고 도로가 있고 그 다음 주택이 있습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집 앞에 길쭉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반 정도 계획도로 잡혀 있어 이곳에 건축행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축행위가 없을 경우에 거실에 앉아 바다를 항상 볼수 있는 위치입니다 주택 방향은 동향입니다. 경계는 바다 쪽으로 조그만한 담이 쳐져 있고 왼쪽에는 벽돌로 담이 쳐져 있는 곳까지 입니다. 쪽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바다를 향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에 접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동네에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1층 주택입니다. 집 내부는 주인분이 안개셔서 내부를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내부는 수리를 조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뒤쪽 바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속이 시원하게, 바다는 아주 잘보이는 위치입니다. 쌍세페이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에 있습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 지목은 돼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476.144폐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금폐율 60%와 용적률 150%로 높이 4층 이하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7 4 5 5제 22평이 있습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주구조는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총층수는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구성은 방두개 화장실 한개입니다 사용승일은 인 건축물 대장상 2013년 3월 6일입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상 0대이지만 마당에 여러 대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며 수도와 전기로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기준 동향입니다. 22년도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건는 5950만원입니다. 1억 미만 주택 취득가격은 1%이므로 주택구입시 취득세는 1%입니다. 앞쪽 바다 방향에 다른 토지가 있으나 폭이 좁고 계획 도로가 있어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 조망은 연구 조망이 가능합니다. 매매 금액은 3억 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향호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모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번호 010-24870015